한국에서도 쿠팡이츠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요, 일을 하다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에서는 단한 문자도, 뭐 추모한다는 문자도 보내지 않았고 개소에서 실시간으로 프로모션을 얼마 주겠다는 라 것만 팝업으로 띄우고 문자로 뿌려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배달 회사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동지 세바스티안 노동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요 이런 배달 기업에 맞서서 전 세계적인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